이번 게임은 일단 이 꼬카를 계속 써야 돼요. 네. 네. 아 이거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갈게요. 준비 시작. 공도 몰라. 하나, 하나 둘. 오. <웃음> 뭐야 이거? 아 저기요. 렌. 네. 다섯. 야, 출발하세요. 야, 조심해야 돼. 넘어져. 슬리퍼를 했네. 공을 좀 보고 싶은데 이공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 먼저 찾고 찾는 게 맞죠? 이쪽에 공이 있을 텐데 우진아 야 어? 거기 있겠냐고 우진아 우진아 너 혹시 골대 정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공은 정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넌 정면이 아니야 골대. 어, 거기 골대가 여기 있나? 그렇지 거기가 정면이지 골대. 시작! 잠깐 골대를 할수 있어 바로 얼체 얼체 얼체 보자마자 얼체. 오오어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실패. 아! <웃음> 꿀때 맞았어. 아, 저 할래요 다음. 건담 페이. 다음.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어째? 오 얜, 좋아. 얜, 얘는 되게 정확한데? 어디 있지? 보라 알아? <웃음> 너무 갔어, 너무 갔어. 좀 뒤로 가봐 진짜 착겨려워 이거. 착려워 이거. 끝. 아, <웃음>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공이 그... 없는데 거기서 어노께 공... 어떡하니? 탈나 할게요 <웃음> 이렇게 잘락한다고나 할게요 공을 못 잡았네? 공이 안잡다어응 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그만 오케이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려봐 살짝 그쯤이야 공이 <웃음> 하나 <웃음> 아쉽다 어디 있었어? 여기, 어디 있었어? 형딱 거기서 찾았어. 여기 찾았어. 나 날려 보고 싶었는데 밖으로. 바갑습니다 예. 네.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넷, 넷, 넷, 넷, 다섯. 가. 거기 아니지. 잠깐만. 아. 아니 아 잠깐만. 이 꼬짜야. 사실 이제 슬슬 살짝 뜨거워. 차봐. 아니 사실 나는 코끼리 컬 너무 못 해서. 좀 진짜 조금만 집에 안 돼요? 어, 그쪽이야. 그어 그쪽이야. 이쪽? 어. 그걸로 어, 달려가. 너 반대로 가고 있어, 사실. <웃음> 동현이 형. 어. 서 봐. 여섯 발자국 가서 슈팅 여기서 때려. 나. 바로? 미, 어. 이거 너 믿고 어, 하나, 어 하나, 가. 여섯 발자국, 발자국. 시작. 하나, 둘. 아, 뭐 해? 그렇게 가. <웃음> 야. 아니. 야. 누가 어떻게 이렇게 가냐? 아니 프리킥 차는 느낌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아, 한번더이해를 줄래?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시,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타옹 어! 아깝다! 와! 한 발에 차다 아. 아깝다 여기 찼어 여기 찼어 <웃음> 진짜 야 그럼 지금까지 공찬 아. 는 우진이 밖에 없는 거야? <웃음> 아나나 나, 나 보여줄게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 우진아 거기서 여섯 발자국만 가봐 그리고 차봐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여기서 여섯 발자국이야 하나, 하나 둘셋넷 다요 넷 다요 근데 못났어 대박 네 <웃음> 여섯 개라고 했지 어디 맞았어? 다섯 왼쪽 gor이. 위에 포스터 열번열 열 바퀴 돌고 차기 바로 그냥 달려가서 나부터 갈게요 오케이 날리면 안 된다 저세상으로 아못 날려 으 덥다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달려야 돼. 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오! <웃음> 어, <웃음> 아이고. 뭘 어떤 발로 차려고 했던 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왼발로 찰까? 왼발로 차지. <웃음> 아니, 미끄러졌어. 대하다. 셋. 하나, 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야,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달려, 바로 바로.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찼어 아직 안찼어 아니야 끝났어 이거 안 끝났어 야너 끝났어 야 이미 나도 어졌어 하나 둘셋넷오육차차차 다섯 차다아차차아 차도 돼 차. 차도 돼 차도 <목소리> 돼하 <목소리> 아, 실패 너의 노력에 박수를 친다 진짜로 우진아 너야 여기서 누우시면 안돼 사장님 어 힘들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이게 안 뜨나봐. 아, 어지러워. 하나, 응. 시, 하나, 둘, 절대 못해.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아홉. 열 가자 아! 가자 오오 아! 기요 오! 오! 오! <웃음> 대박 이걸 하다니 <웃음> 이걸 대박에 <일단 오>. <웃음> 놀랬어. <웃음> 자기도 놀랬어. <웃음> <웃음> 이게 들어가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BC의 전웅입니다. 어 여기는 2021 a b 6 하계 단합 대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결승전 현장입니다 어한 명씩 포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위 씨부터 혜택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혜택 받고 싶네요 욕심나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진 씨다다촘촘촘 어,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동현 씨전 욕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욕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대위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하나 둘셋 아홉, 열. 출발. 출발하세요. 점프! 오! 오! 야, 넘긴 했어. 오! 3cm. <웃음> 이리 3cm.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동현 씨. 시작. 하나. 둘. 여덟아홉 열. 출발저 저 진짜 미안해. 방향만 한번 잡아 주나? 거기. 거기 달려. 달려. 아니야, 아니야. 거기. 나, 나 둘, 셋. 네이옷 어, 그냥 <웃음> 제가 그냥 바로 끝내겠습니다 네네 우진 씨 출발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내가 몰라 지금 한 바퀴 더 들어왔는데 열자 달려 G 아니아 진짜 맞아 달려 오오 오. 맞아? 선을 근데 선을 여기서 떼었어 어한 재량이죠 저는 근데 너무 근데 선행이 바깥에서 뛰었기 때문에 대휘 씨가 <웃음> <웃음> 그래서 대휘 씨가 1등이 됐어요 <웃음> 유후 아, 아니 뭐 정말 히 납득이 가는 네, 둘은 공동 2등, 2등이에요? 2등은 우진 씨 어, 동현 씨가 3등 그리고 제가 4등 하겠습니다 아. <웃음> 오 <웃음> 뭐야 이거 오랫자, 오랫자, 뭐야 오르차 내거 아니야 내 거? 오 일단 형 꼴등 했으니까 이건 어. 아닌 것 같아 어? <웃음> 나 오빠, 형, 여기 있어. 아, 이거 두피 하는 건데? <웃음> 이게 뭐야? 어, 얘좀 다르게 <웃음> 생겼다. 이거 뭐쳐야 이거 뭐지? 아, 뭐지? <웃음> 지 뭐, 이거 신세계인데? 형, 응. 이거 오른쪽 신 <웃음> 간지러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오거 재희야, 어? 이거 해볼래? 어, 바꿀래? 어, 그, 그, 그래? 그그 바꿔볼까? 데이 일단 데이 1, 2등 먼저 바꿔볼게. 어, 이거 해볼만해, 재희야. 잠깐만, 이거 내리는 데좀 시간이 걸리거든, 옛날 거라? 한이라서 낄 거야. 하나, 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내 여기 마사지 빨리 해주기 전 빨리 불어. <웃음> 바꿔보자. 1, 2분. 뭐가 걷는 거 아니야? 다리를 못 쓰게 됐어. <웃음> 아유, 좋다. 응이 형. 응? 안마기로 삼행시에서 나 웃기면 이거 쓰게 해줄게요. 기다려봐, 그럼 좀 기다려 그럼 조금 기다려. 기다려봐? 안! 안 웃기다 말하지 마. 마! <웃음> 마음에 상처 받으니까 기! 그냥 웃어줘. 아, 한 짝씩 해요, 우리 그럼 아, 어, 사이 좋다 오, 좋다! 에이. 어, 이거 되게 패션너브라다 뭔가 그죠? 뭐, 패션, 패션쇼에 나와야 될거 같아 니 네, 지금 위에 옷도 그렇구나 아, SS 패션 저희 뭐 만드나요? 자동차가 놀라카놀라이 멤버들은 텔레시잘 통하실 수있이에요 텔레파시, 그, 그, 텔레파시. 텔레파시. 텔레파시. 음. 나름 뭐... 항상 잘성했죠 네. 셀렉타 씨, 짝짝꿍 요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리를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막... 쫙취... 아, 치우! 치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그것만 있어. 음. 아, 근데, 아, 근데 거기다 나도 좋은 생각이 뭐냐면그 치식에다가 저 빨간 거를 샥묻혀가지고또 치식해도... 네, 여기까지. 나는 모르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또 이상하다. 이상한 거 하려고 또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뭐. 다시 다겠지 뭐 그러면 동현이부터 고를까요? 네 그럼 저희가 안디를 쓰고 있으면 돼요 안돼제 아, 네. 네. 생각에 음, 누군가가 이거는 100% 고를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면서 다른 걸 고를 것 같으니까 나는 똑같이 이걸 고르겠어 다음 우영 저는 딱 보자마자 고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응. 거. 간편하게. 응? 이제 나너 주라. 내가 했던 말도 잘 생각해라. 고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건 나고. 맞아서 놀랐죠? 이게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아, 좋은 거 같다. 4가지로 네 요지를 하라고? 가능한가? 얘, 얘 간장 골랐지. 애 쪽은 너 간장 골랐어, 얘. 아, 저거는 했을 거 같고. 됐어? 네 이거야 갑니다! 고! 네. 확인! 땅땅! 너 진짜 간장이면 가만히 안된다 내가 <웃음>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널 지금 순영과 바오가 누가 봐라. 간장을 고르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러니까 너바오 사람으로서 간장 골랐다면 아유. 하나, 둘, 셋! 우와! <웃음> 형 참치야 계란이야? 계란 아... 진짜? 간장 계란밥 반영한 거야! 간장 계란밥 밥! 밥! 거야! 된다 계란이랑 밥을 골라서 내가 살았다.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땡큐! 땡큐! 야너 간장인 줄 알았어. 난 간장 없으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밀레인 요리라서... 네? 아3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쭉쭉쭉 이렇게. 우진이 형이 요리를 잘해. 그러면 순서는 1, 2, 3, 4. 아니요. 요리실 잘하니까. 이진이 산... 떨어 넣기 이제 뭐 할까? 근데 8분이면 해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 요거 6분 그냥 때려 넣으면 이건 햄반 밥은 먹을 수 있겠다. 아 하는 데까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야뭐 할게 마지막에 어. 2 분밖에 없어. 음. 괜찮아 괜찮아 가자. 음. 준비. 조심하게 음. 다치지 않게 해야 해. 준비 시작. 좋아 최대한 불 제일 세게 해놓고 좋아 좋아. 일단 뭐 해야 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좋아, 좋아, 좋아. 두개했어 응. 어떻게 어, 나도, 저기 더 해야 돼. 베이가 계란 풀고, 웅이 형의 고기를 좀 잘게 자르고? 응.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될할수 있어. 아우 시간 많아, 아직. 야, 기름 튀는 거 조심해라 해. 형이 멀티를 해. <웃음> 시작. 밥 꺼내야 돼. 밥. 그거는 괜찮아. 그냥 그냥 막 스크램블 애교처럼 해도 돼. 괜찮아. 그냥 막 뒤집기만 해. 네. 어 됐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밥 빼? 밥 빼고 바꿔야지 두 개. 응. 음. 그리고서 좋아. 빼빼빼도 빼, 돼. 너무 오래했어. 충분해. 충분해. <웃음> 좋아. 빨라 빨라 그리고서 기름까지 뿌려 뿌려놔줄게. 그래 이제 근데 이제부터 고기 근데 꺼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해 같이 고기랑. 어. 베이컨이 아닌데. <웃음> 올려놓고 또 잘라. 야 고기가 좀 많은데? 오, 어, 이 계란 뒤집어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계란만, 빼, 계란만 빼줄래? 계란 빼도 될 듯. 아, 됐어. 끝났다. 내가 할게. 됐어. 체인지. 일단 고기 익혀야 되잖아. 아, 그래도뭐할 만치 했다. 만든 걸로 밥. 바... 아 뜨거! 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좋아. 좋아. 뜨거. 진짜 바쁜 맛집 이모님 같아. 뜨거. 주방 계란 계란. 나 좋아, 둘 아무 좋아, 다섯, 그냥, 그냥, 그냥 넣 괜찮아, 괜찮아, 좋아. 간장간 해야 돼? 간장 간장! 간장도 해야지. 됐어. 됐어. 어직히이 정도 해놓았으면 아, 이건 다 만든 거지, 어, 네. 이건 만든 이건 거지. 어. 어 먹을 수 있겠다. 야, 여기다 담아, 여기다 담아, 그냥 담아. 1, 2, 3, 0 됐다, 됐다. 아이고 이런 분한 거지. 너무 <웃음> 귀여워. 삼겹살이 이렇게 시간 내에 꺼지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이거 끈 것들만 조금 다 굽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굽고 있는데 그러면 뭐먹을까요네 뭐 되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간장 계란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먹는 거 진짜 처음이야 나도 나 그리고 간장 계란밥에 햇반 한개 먹는 것도 처음이야 아데 뭔가 마지막에 티티카카가 잘 맞아서 저 기분이 좋았어 또 우진이가 이렇게 다 담아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무지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구는 삼겹살 맛. 응. 우리 배고팠던데. 음. 응. 맛있네. 와, 집 신김치 하나 딱 있으면 진짜 끝이네. 아 그치? 신김치 하나 딱 있으면. 물죠? 응. <목소리가> 네. 와 여러분 일단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이 이0이애 에픽스 하게 단합 대회 네 단합 이제 집에 가야 합니다 저희 네아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어땠는지 저부터 얘기해볼게요 오랜만에 정말 날씨도 마침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우 놀러 온 기분도 나고 좋은 추억을 또 하나 남겼네요 아 이틀 동안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고 이렇게 활동 끝나고 놀러 올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어, 너무 재밌게 어, 촬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진짜 뭔가 휴가에서 즐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재밌게 놀다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더 에너지 있게 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었고 음.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 온 느낌이어서 맞아, 맞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남는 건 사진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 찍을까요? 또 날씨 좋으니까 밖에서 음. 사진 한장 찍어가지고 네. 한번 남겨볼까요? 그래서 꼭, 어때요? 그저거 고고! 좋습니다. 예스!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사진 어디서 찍을래? 여기, 여기! 여기요? 마당! 우영, 응, 할 갈게요? 나간다! 어. 자, 자, 아. 자! 끝!